요즘에는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옷을 많이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옷을 이것저것 좀 시켰는데 결국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패션 하울을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,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출발할 때 저희 출발선에서 절측 깜빡이 켜고 끄고 자 다시 우측을 켜 키... 정지하고 사람이 있나 한번 확인하고요 자 나가시면서 왼쪽에 직진차가 자 그대로 직진해서 저 앞에 보면 이제 왼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측은... Thank you. 잠깐만요. 잠깐만. <목소리도> 떨리네 사이드미좀 맞추고 아뭔가 얻을때 아니고 확실히 다르다 어? 열이 진입 서울방이야 여기? 아 그치 뭐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왜>? 힘들어 <웃음> 힘들어,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힘들게 보였어 그냥 똑바로 달려오기로 했는데 아 <웃음> 힘들어 응? 옷전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응. 내가 일단 거기다가 정리를 해야거든요. 응. 그러니까. 지금 새벽 4시 정도인데 방금 배달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클지 몰랐구요 이거는 제가 믹서기를 산 김에 아침에 사과랑 갈아 먹으려고 이거를 샀어요 케일인데 진짜 커요 무슨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조그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냥 가격만 보고서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게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하여튼 이렇게 샀습니다 우리 한 시간 봐요. 한 시간 동안 게요 처음은 한 시간 이쯤하면 야하다 Here. I can make it anywhere. Yeah, they love me everywhere. He had his place. Things seemed like they were going to be fine. 되면 남, 남편은 완전 고기 파고 해산물을 <웃음> 무슨 일이에요, 저기. 갑자기.